안녕하십니까.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화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방향이 주차를 하시고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잔디가 깔려있고 는 깔려 있 돌이 깔려있는 곳도 오늘 매매할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 대문입니다. 대문에서 들어와서 집으로 가는 마당입니다. 마당에 테크가 깔려져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현관입니다. 마당을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지대가 높아 멀리까지 보입니다. 꽃나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꽃나무는 많습니다.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무가 참 많습니다. 잔디도 아주 이쁘게 심겨져 있습니다. 거실이 보이네요. 이쪽입니다 자갈이 이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입구입니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멀리 풍경이 좋습니다. 바당이 보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상이 보이네요. 외부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주방입니다. 용도실입니다. 안방입니다. 화장대와 옷장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교실로 나왔습니다. 주린물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 궁고하십니다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343 제곱미터, 104 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용도 구역은 상대 보호 구역 주택 면적은 100제곱미터 31평입니다. 두 용도는 단독 주택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방두 개, 화장실 한 개입니다. 마당은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으며 조망은 기대가 높아 아주 좋습니다. 방향은 남량입니다. 주차장은 한대 있습니다. 실사용 연료는 LPG, 난방용 연료도 LPG입니다. 사용승일에는 2012년 11월 21일입니다. 매매금액은 5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